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나나드 프린트 문제, 30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어, 30번에 오시면 그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문제거든요. 이게 33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어, 원래 옛날에 그 정설이 있잖아요. 한번 학계론이 어려우면 민법이 쉬워지고, 민법이 어려우면 다음에는 학계론이 뭐 어려워지고 민법은 쉬워진다. 그 정설이 안 통해요 어, 민법은 계속 어려워요 30회 때 31회, 32회, 32회를 계속 분석을 해보면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 거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추세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2회 때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33회 때는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그생각 했었는데 어렵게 나온 거죠 다만 어려운 문제를 버려버리면 어려운 문제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1문제 이상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30문제만 남잖아요 그럼 쉬운 거만 풀면 되죠 뭐 그렇죠? 어려운 거 풀지 마요 쉬운 거만 풀면 되잖아요 그럼 점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절대평가잖아 절대평가는 상대평가가 다르잖아요 절대적으로 합격하는 시험이잖아 절대평가가 그렇죠? 그래서 절대평가인데 어려운 거를 풀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시험 출제자는 여러분들 생각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나열되어 있으면 그 나열된 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4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보려도 합격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시라고. 꼭 이상, 그런 거 있지 않아 예를 들면 1, 2, 3, 4, 41, 42, 43 풀어나간다. 민총부터. 그럼 계속 내가 아는 문제야. 그죠? 그 뭐, 이 아는 문제가 계속 나오면 어느 순간 불안감이 든다? 모르는 게 나올까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건너뛰면 되지, 뭐, 그거. 그래도 24개만 맞추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학계론은 어려워져도 합 학계론이에요. 솔직히. 학계론이 쉽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학계론은.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 저는 봤더니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민법은 여러분 참 지나가 만진 게 지문이 이래요 지금, 그렇죠? 이게 당연 히 33문의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여기가 30번이라고 내가 써져 있지만 여기 점유자 회복자 관계잖아요. 그럼 물권법으로 친다면 물청이 하나가 들어와 있을 거고 작년에 등기가 안 나왔어요. 그다음 에 점유권이 나왔다고. 그죠? 얘가 아마 50한 아 얘가 50한 3번 4번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예, 부동산 학기론 1번부터 풀었을 거라고. 그럼 얘가 50번 때가 들어온 거거든 번호 때가. 그럼 이미 머리가 지쳐 있는 상태라고. 지쳐 있는데 문제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개 지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PPT 작업을 해서 넓힌 거지. 실제 시험은 반토막이거든, 원래. 그럼 지문 자체가 최소한 14줄이야, 이게. 그럼 14줄을 보면 현기증 나죠. 지금 이미 머리가 지쳐있는데. 산소도 부족하고. 이해 돼요? 뭔 네. 공황장애예요. 그것까지 아니에요. <웃음> 자, 어, 지금 점유, 근데 민법은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걸 물어보는 거야.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걸 물어보는 거야. 옳은 거. 그럼 자, 여기 보면, 보상하냐고 물어봐. 과실을 보상해야 되냐고. 그럼 아까 뭐라고 해서? 아기 점유자가 실수로 수치하지 못하면 보상하는 거잖아요. 소비하였거나, 소비하였거나, 실수로 수치를 못하면 보상하는 거라. 금방 잊어먹진 않았죠? 응. 어. 아기 점유자, 이제 실수 찾아봐. 소비, 어, 나왔네.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점점 그 과실을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음, 해야 되는 거지, 뭐. 소비했으니까, 자기가. 두 번째, 은비는 뭐하고 갔다 그랬어? 아기와 갔다 그랬잖아. 은비, 폭력. 아까 조문 201조 사망. 폭력과 은비는 악이에요 그럼 당연히 과실을 수치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간섭아. 답이 1번인 것 같다? 1번 나와버렸네?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럼 드셔요네? <웃음> 자, 이게 답이 나온다고. 이건 틀린 거죠? 아이? 아기로 보니까, 얘도. 자, 세 번째.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선자는 현존이고 나머지는 전손해잖아요. 기억나요? 그럼 이건 누구야? 선자네. 선자 물어보는 거잖아. 선자, 말자, 숙자, 경자. 우리 집사람 이름이에요. <웃음> 절대 안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처음 볼때 이게. 그럼 뭐예요 아니 근데 안 믿더라고. 경자라고 하니까. 진짜 경자인데. 자 전부예요? 아니에요? 음, 이건 현존이잖아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보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냐. 그렇죠? 그러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복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청구하기 전에도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란 말 보이죠? 그럼 생각해 봐. 도둑놈이 아까 자전거 훔쳐 갖고 왔죠. 빵꾸 떼웠죠그죠 빵꾸 떼워서 5만 원 들어갔죠. 아직 도둑놈이 안 잡혔어. 안 잡혔는데 그 소유자한테 가서 빵꾸 값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도둑놈 경찰서가 그러면 이 회복자는 회복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에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돼요? 빵꾸를 떼웠다고 해서 도둑놈이 그날 회복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날 가서 비용 달라고 하면 잡혀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비용상환 청구권은 물건을 반환할 때 달라고 하는 것이지 반환 청구하기 전에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나중에 이게 임대차에 가면 필요비, 임대차는 그 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비 보일러 고치면 고친 날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즉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보일러 고쳤거든요. 그 보일러 고친 값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다음 달 월세에서 까세요. 그나고이 돼요? 근데 얘는 도독놈과 회복자 관계야. 그럼 도둑놈이 자전거 훔쳐갖고서 빵꾸 떼웠는데, 빵꾸 떼우자마자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잡혀가지고 자전거를 반환할 때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반환시가 아까 내가 조문에서 동그라미 쳤던 거야, 그게. 여기처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이게 틀린 거야. 전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 해야 돼? 반환시, 이게 정답이라고.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야 필요비 육비를 그래서 요거 조심해라고 기출 지문이니까 아기 점유자도 당연히 뭐예요? 점유통상에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있죠 선악구별 없이 비용상환 청구가 가능한 거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이게? 답이 1번인데 드셔요 했는데? 이게 왜틀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찾으면 돼요 아는 게 답이거든 모르는 게 답이 아니에 사기쳐도요 아는 놈이 사기치지 모르는 놈이 와서 사기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처음에 나오는 건 꼼꼼하게 33회 나왔잖아요 그럼 32회 때안 나왔을 것 같아? 나왔다고 이 점유자 회복자가 메인인데 이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가자고 그 다음에 점유보청구권은 놔두셔도 된다고 그랬고 제가 물청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오면 어디로 오냐면 자 소유권 와보세요 이제 상린관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곱 개는 빼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상린관계 보이신가요 이 상린관계는 쉬워서 빼요 제가 공동저당은 어려워서 빼거든요 법정지상권 유동적 무효는 어려워서 제가 뺀 거고 얘는 쉬워서 빼요. 상림 관계는 실제 나도 이게 참 나온다라고 확신을 못 가져요. 이게 작년에 지문이 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요 a 거 b 거 c 거 d 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길게 접어려요 크게 10층으로 접어리면 해가 떴을 때 일조권이 침이 돼야 안 돼요. 될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상호 간에 이해 관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해 돼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1958년도에 민법을 제정할 때상린 관계라는 규정을 둔 거야.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거 띄워야 됩니다. 우물을 팔 때는 깊이로부터 얼마. 왜 우물이 스며들 수 있거든 그 당시에는 흙담이었잖아요 흙담이고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또 옆에 감나무가 올라가서 나무가 그러면 집을 지게 되면 옆집 감나무로 인하여 응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볏집이 비가 온 다음에 수증기가 증발이 안 되면 빨리 썩잖아요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둔 거야 이게 상린관계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사문화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문화 됐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 이 말이지. 지문 자체가. 거의 죽었는데, 몇개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용을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혐을 내는 거예요, 지금. 상림 관계는. 그 상림 관계 옆에다가, 여기, 옆에 이 사이 있잖아요. 요건 지금 내가 붙여놨지만. 요게 뽀짝 붙여놨죠. 뭐, 통하네. 뽀짝이란 말 알아요? 아, 뽀짝 앉아봐. <웃음> 가까이 앉아봐 하는 거. <웃음> 금방 사투리 써서, 자, 여기, 요, 요, 요, 요, 요 상림광 이 옆에 요 뽀짝 여기다 붙여라고, 써놔라고. 첫 번째, 이무규정.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무규정이에요, 이게. 어, 이무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요건 인접지 해야 돼요. 인접이라는 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요, 봐봐. 지금 여기 토지 있잖아, 여기. 에 요놈하고, 요놈은 떨어져 있죠? 요거 떨어져 있는 거이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림 관계는 인접된 토지끼리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접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옆에다가 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심지어 임차권까지도 예, 적용을 합니다. 혹시 참, 어, 우리 나중에 저 지역권 배울 때 지상권에 대해서도 상림 관계 규정이 준용되어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질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소유자가 가벼요. 요 소유자 이땅 소유자가 근데 요걸 을한테 빌려준 거야. 그럼 이게 지상권자거든. 예를 들면, 그럼 지상권자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럼 건물을 올릴 때 지상권자도 경계로부터 0.5미터를 띄워야 된다가 얘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림관계는 토지 소유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상림관계가 준용이 된다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시험을 내요. 요 그래서 요것까지, 이무규정, 인접지, 요것까지만 정해놓고, 지금 보지 마.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상림관계 뭐, 반드시,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것도 몇 가지만. 지금 안 해도 돼. 너무, 어, 요건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한번 읽으면 금방 알고, 40번의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요게 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건 넘어갈 거라고. 자, 넘겨봐, 이제. 오면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하고 나오는 거 보이셔요? 어, 거기다가 41번, 여기 시리얼 번호, 어, 디에 왔냐면, 41번에 오면, 여기 취득시효 보인가요? 어, 여기다가 별 다섯 개를 해놔라고. 여기. 예, 치득시효는, 어 여러분들 거기 보면 알겠지만 출제 빈도를 보면 30회, 31회, 32회, 33회 보이죠? 네.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 요게 빨간색이고 요거 끝나면 공유라는 걸할 거거든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볼수 있어요. 거기 어, 밑에 보면 43번 공동 소유 되어 있고 밑에 마스터라고 해서 공유라는 거 보인가요? 공유가 별 다섯 개예요. 111페이지 보면 공유라고 돼 있는 거. 중간에 공동소유가 별 다섯 개가 아니고 올해는 공유가 별 다섯 개예요 작년에 공동소유 종합문제를 내버렸어요. 합의까지 그래서 올해는 공유를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5년간 사례로 나오다가 작년에 종합을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례형은 무조건 나와요. 취득시하고 공유는. 그러면 40번, 생각해 봐. 40문제 중에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물청 있잖아요. 반드시 나온다고. 그럼 점유권이 꼭 나온다고. 반드시. 취득시효꼭 나와요. 공유관계 꼭 나와요. 근데 지랄 맞은 게꼭 나오는 것은 공부하기 싫어. 왜? 어렵거든. 어, 그런데 꼭 나와요. 근데 꼭 나오는 걸 해야지. 꼼꼼하게. 그래,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24개가.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별 다섯 개 해놨어요? 자 이제 봐봐요. 지금 취득 시효는 뭐냐면 요거 해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요게 내 책이거든요, 제 거. 그럼 이 소유권이 내게 네 있단 말이야.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야 지금.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옷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요 커피 같은 거, 그죠? 요걸 취득하는 방법이 뭘까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 매매 매매. 매매 증여 같은 거. 또는 상속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갖다 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시효예요. 이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가. 어, 예를 들면 매매나 증여나 계약에 의해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건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럼 요거 취득 시효는 민법, 물권법에 규정된 소유권 취득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넓혀서 취득 시효는 소유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 같은 거 있죠. 남의 땅에 묘를 쓰게 되면 그 분묘 차지하는 기지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어, 취득시효가 소유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소유권을 넓혀서 지역권이나 분묘 기지권이나 통행지 지역권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지금 넓혀 가지고 자 그러면 취득시효는 소유권 취득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거든요 처음은 예를 내요. 점유취득쇼를 거의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잠깐. 제가 항상 취득쇼 할때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도시 지역은 취득쇼가 많지 않아요.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그 측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신도시는 보통 측량이 500분의 1을 찍어요.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설치하는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기 때문에 경계가 정확해요. 도시지역은 600분의 1을 쓰거든요. 근데 경계점 좌표 이 신도시는 500분의 1을 쓴다고. 시골 같은 데 저희 동네는 1,200분의 1을 써요. 임야 같은 경우 도시지역의 임야는 3,000분의 1의 축척을 쓰지만 시골 동네 임야는 6,000분의 1을 쓴다고. 축척이 달라. 그럼 실제 자가 1cm면 실제는 뭐예요? 6,000분의 1이면 육, 60m인가? 60m라는가? 실제 거리가 여기 1cm가. 근데 500 500분의 1이라는 것은 1cm가 5m라는 거야. 이 축척을 일반 차로 이 지도를 펴놓고 쟀더니 1cm더라. 그럼 실제 거리는 5m라는 거지 그 거리가 이렇게 축척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도시적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골 가면 요런게 있어요. 요게 지적도예요. 가배 토지고 이게 집인데 일본 아니 일본 애들이 측량을 할때 잘못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경계를 그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집에 내려갔더니 시골집에 갔더니 저희 집에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등기가 와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관할구역지 일정 지역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 경계선에 다툼이 많다 보니까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점을 다시 찍겠다는 거야. 그럼 땅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럼 그건 보상을 해주고 땅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추징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동의 안 받아도 다 하더라고. 이 지적 측량은. 이 지적 제조사 사업은. 자,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지적도인데, 담벼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건 을 거예요. 을 담벼락. 그럼 요건 갑의, 을이 집이죠. 그럼 요게 지금 원래 땅은 누 거예요, 원래는? 갑 거라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점유를 하는 거야, 지금.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왜? 뭐 한두 평 들어와봐, 있어요 뭐내 거라고 생각하지, 치고 가면 많다고 이런 땅들. 그럼 요때 의리라는 사람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뭐가 있다는 거야? 소유 의사가 뭐예요? 자주점이요 자주점요. 그다음 에또 뭐가 있어야 돼? 네,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해야 돼. 폭행과 협박을 해서 점유를 개시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공공연하게. 그다음 뭘 한다는 거요? 네,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뭐 해야 하는 거야?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럼 자, 조건이 몇 개예요? 총네 개, 아니, 다섯 개지. 20년간 소유 의사, 평온, 공연, 점유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점유권이 션범위가 아니었다가, 7회 때부터 점유권이 들어가거든요. 취득시를 가르치니까 몰라. 소유 의사가 뭔지, 평온이 뭐고, 요거, 공연이 뭔지 점유를 모르고, 요 20년이지만 점유 승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꼭 내가 20년 채워야 되는 게 아니야. 전 점유를 승계받을 수 있다. 하자도 승계된다. 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취득시효를 해도 점유를 잘 모르니까 시내 때부터가 점유권이 현범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점유권이 메인을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돼? 우리는 시효를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시효를 완성했어. 그럼 시효를 완성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조건을 갖춰 가지고 이시면이 도달이 된 거지. 그러면 그림을 눕혀보면 이런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인데 을이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시호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그러면 시호가 완성되면 을은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하, 안 해. 시호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그럼 등기 청구권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얘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지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 달라고 하죠 이걸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래 그럼 다시 얘가 소유자였다면 소유자가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얘는 지금 소유권 없잖아 소유권 없으면 무조건 뭘로 가라 채권적 청구권 여기서 질문 하나 매수자 있죠 매수자.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응, 채청이지. 왜? 매수자는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자에게 등기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그럼 등기를 아직 안 가져와서 등기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달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채청이 되는 거예요. 채권청구권. 그럼 얘는 채권청구권이야. 적요건 나중에. 자. 그러면 등기청구권에 의해서 뭘해 이제 을이 등기했어 안했어 했어 근데 문제가 된게 여기서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옥신각신하다가 그럼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게 소급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을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만약에 여기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토지를 줘버려 이두평세 평을 등기 넘겨줘 버린다니까 그리고 갑은 을한테 너 20년 동안 남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니까 손해배상 내놔라 또는 부당 이득을 청구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등기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예요? 소급시켜. 소급시켜서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처음부터 을른 음, 자기 땅을 자기가 점유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효가 아니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에 등기하면 뭐가 된다? 소급유효가 된다. 아니고 소급하여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소급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자요게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조문 봐볼게요. 자, 20년간 동그라미죠. 소유의사가 뭐예요? 소유의사가? 자주점유. 물어볼게. 자주점유는 추정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추정되니까요. 그럼 평온 동그라미, 공연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등기함으로써 보인가요?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자, 그때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점유. 아까 점유는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잖아요. 그럼 직접 점유는 뭐예요? 을이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직접 점유죠. 직접 점유 취득시 효할수 있죠. 이 요건 갖추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고요. 여기 아는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직접점유자죠. 을은 뭐예요? 서울에 있는 을은 간접점유자. 그럼 간접점유자도 취득시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여기 점유 있죠? 요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또는 뭐예요? 간접점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가다가 이걸 물어봐요. 취득시효 이야기하면. 시골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옆집 아는 형이 빌려달라고 해서, 1년에 100만원 받고 빌려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농사를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분이 취득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안 돼요. 왜요? 어? 아기? 그 사람은 임차이냐? 소유의사가 없는 거라고 타주점이라고 그래서 이 취득쇼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자주점유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야 타주점유는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직접점유자 임차인은 30년을 농사를 짓건 50년 농사를 져도 안 된다고 왜? 타주점이니까 조건이 자주점유어야 되거든 이대 무슨 말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땅 빌려가지고. 그죠? 그럼 쌀두 가만히는 보내줄 거 아니야. 그게, 어, 지료야. 차임. 이게 차임은 꼭 돈이 아니어도 되거든. 고는 것도, 어,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 어, 취득시를못 하는 거라고. 이게. 꼭 그걸 질문하더라고. 그런 분들. 자, 이제 등기부치도 잠깐 봐볼게. 근데 실제 등기부치도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 자, 봐봐요. 아까 우리 써먹었던 거 한번 써먹을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을이 뭐예요? 위조했다. 아, 많이 했다. 그렇죠 이거? 그럼 이 사람 등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여기, 여기 시골 땅이야. 시골 땅, 땅, 땅은 시골 땅. 얘는 서울 사람. 자, 이렇게 가져온 거죠. 위조해가지고. 을은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본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놈이 등기가 돼 있잖아. 자기 것 그냥 팔아먹은 거야. 매매로. 그럴 수 있죠? 그럼 등기했을 거고요. 얘는 농사를 쳐. 얘가 안 내려와, 시골에. 모르지. 근데 얘가 몇 년간일까요? 얘가 10년간이야. 10년간 안 내려와야 돼? <웃음> 드물죠. 그죠? 10년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유 의사로. 그 다음에 평온하게. 그 다음에 공연하게. 그 다음에 선이 이고요. 여기 무과실까지 들어와. 무과실로. 점유하고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예, 등기가 돼야 돼요. 요건이 확 늘어났죠. 그죠 그럼 여기 몇 년간이에요? 예, 10년간 뭐가 돼 있어야 돼? 점유도 10년, 등기도 10년이에요. 근데 조심할 거. 점유도 승계가 돼. 아까 앞에 사람 거그 기간 물려받을 수 있잖아. 5년, 5년, 10년이잖아요. 7년, 3년. 여기 점유 승계가 돼요. 예, 점유승계가 되는 거고 그럼 등기승계가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전 소유자가 3년 내가 7년 오, 되는 거야 등기승계도 그러니까 내가 꼭 10년을 혼자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앞사람 과 끝이 보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충족한 거야 이렇게 시호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까 점유취득은 시호가 완성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청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생기는 거야? 등기가 미리 되어 있었죠. 선등기,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자마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바로 소유권 취득해 버려요. 이거면 조건만 갖추면. 그렇죠? 자, 근데 나중에 가서 누군가가 이 등기를, 이 등기를, 이 등기를, 이 등기를 예,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좀 불법 말소되더라도 이 소유권 취득한 시효 취득자는 소유권 상실해안 해요. 안 해. 왜 불법이니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요. 이건 제껴놓고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이점 봐봐요. 여기 보면 소유 의사 평온 공유는 공통점이죠. 요것만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선이 무과하실만 여기는 기간이 다르죠. 여기 10년이고 총 20년이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그 점유권에서 소유, 의사,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뭐가 된다 그랬죠? 추정돼, 안 돼. 되죠? 그럼 추정되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예, 네, 추정이 안 됐거든.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르죠, 또 이렇게. 차이점들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이제 조문 봐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 등기부 취득쇼 보이시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등기. 몇 년간이에요? 10년간 소유의사, 어, 평온, 공연, 선이며 과실없이가 뭐예요? 네,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어. 여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고 이미 얘는 선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후등기고. 요건 선등기, 먼저 등기 해야 되고, 요건 등기 나중에 하는 거고, 어, 요렇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 어, 그 다음에 점유취득쇼가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넘겨볼게, 이제. 자, 두 개를 비교하는 박스가 보일 거예요, 요렇게. 어, 박스가 보이면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거예요 여기서 하나 체크하면. 여기는 20년간 소유 의사 평온 공연 보이죠? 자, 요거 하나. 선이 무가는 요건이 아니다 보이신가요? 그다음에 여기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는 말 보이죠. 그냥 무조건 자기가 20년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앞사람이 점유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여긴 등기를 해야 돼요. 어 성질상 원래 아, 취득시효 있잖아요.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럼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원시 취득은 어 보존 등기를 하는 거잖아. 이전등기가 아니고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점유취득시효를 어 원래는 원시취득이니까 보존등기를 해야 되지만 실무상은 이전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갑의, 요 갑의 등기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땅에 근데 만약에 이을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해버리면 이중등기가 돼버린다고 이중등기가 그래서 갑으로부터 이걸 분할해가지고 이전받는 형태로 이전등기를 하는 거야 그 이중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는 원시취득인데 보존등기를 해야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전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안 나와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뭐 체크할까 봐그 다음에 등기부취득쇼는 등기된 자인데 등기승계도 인정해야 안 해요?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 사람과 합해 가지고 10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의 무과실 조심하세요 어, 선의는 <웃음>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고 자 밑에 이제 가볼게요 밑에 어, 점유취득은 자기 소유물 돼야 안 돼요 어, 자기 소유물도 취득적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어, 자기 소유물이 취득쇼 된다는 의미는, 자, 내가 만약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고, 내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등기 원인도 명확하고, 등기도 내 앞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취득쇼를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내건걸 뻔히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자기 물건도 취득쇼가 주장된다는 말은, 내 거는 내 건데, 내 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취득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구한말 시대에 땅을 샀다고. 근데 등기를 안 가져온 거야. 이 등기 제도는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우리 때는 문서가 없어. 등기 제도가 없었어요. 그 경술국치가 나면서 일본 애들이 수탈 목적으로 재정을 한 거라고. 이 대장이나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 다. 그러면, 어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옛날 사람들은잘 모른다고 그 땅문서라고 하는 개념만 알지 그래서 돈을 잔금치라고 땅문서 가져와서 막걸리 한잔 먹은 거야 그리고 농사쳐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냥 또 농사쳐 등기부는 이미 다른 사람이야 지금 이해 돼요? 그 아들내미가 또 농사를 졌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근데 등기부는 지금도 다른 사람 이름이야 동네 사람 다 알아 내 건줄 그죠 내건줄 아는데 내거란걸 증명할 수가 없어. 이미 할아버지가 매매할 때다 돌아가셔본 거야. 증명할 수가 없다고. 등기는 다른 사람이고. 그럼 내건내 내 건데 그때 취득시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할아버지 거, 아버지 거내 거까지 점유기간 합하니까 20년 넘어. 소유의사가 있어. 공공연애. 동네 사람 다 알아. 내거란 걸. 그때 자기 소유물도 취득시를 주장한다는 것이지. 아까처럼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이 사람은 취득쇼가 안된이 취득쇼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뻔이내 건데 무슨 취득쇼를 주장하는 거야, 이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두 번째는 일부도 돼, 안 돼. 여기 일부. 되잖아, 일부. 일부는 나중에 분할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일부도 취득쇼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 체크하세요. 요 무단점유, 혹시 무단점유 기억날까? 자주점유, 타주점유에서. 어,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죠. 타주점유. 여기 지나가다 보면 빈터 있어 없어요. 여기 빈터, 그거 앉아 있어봐. 20년간. 그내거지내 것이, 내 것이 아니란 걸 알아 몰라. 몰라? 알죠. 알면서 점유한 게 무단점이야. 그게. 그 취득 시효가 안 된다고.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동산 말고. 아,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은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이 안 돼요. 알겠어요? 도둑놈이란 개념, 절도란 개념은 동산만 적용되는 거야. 남의 거란 걸 알면서 훔쳐오는 거 있죠. 절도, 무단점유하는 거, 도둑놈, 동산만 말하는 거고 여기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부동산. 자,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일부 그다음에 자기 소유 이렇게요. 해 자, 그다음에 넘겨볼게 밑에. 자 4번에 오시면 자 여기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볼게요. 아까 자기 소유 된다고 그랬죠. 일부 된다 고 그랬죠. 공유 지분도 취득 쇼가 되거든요. 공유 지분도 예를 들면 갑을 병거가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요 갑의 지분을 내가 취득 쇼하려고 그래요. 그럼 공유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만 취득 쇼가 돼요. 이게 전부를. 아니 처음 나와 전부를. 그다음에 국유 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기억해 놓으세요. 일반 재산이 과거에 잡종 재산이었거든요. 요건 취득시효가상이 되는데 행정 재산 안 돼요. 행정 재산이 어떤 거냐면 시청, 그 면사무소, 구청 이런 거, 공원, 하천, 국가의 행정 목적이 정해진 재산들에 대해서는 취득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한 일반 재산 있죠?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밑에다가 요거 해볼게요. 취득쇼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집합건물 있죠? 아파트 집합건물 빌라 어, 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요. 어, 공용부분은 돼지거든요 어, 이게 뭐예요 공용부분 돼지는 공용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럼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오늘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복도에 앉아있더라고 내일도 가니까 또 앉아있고 모리도 앉아있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취득쇼 한다고 앉아있는 거야 20년간 그취득쇼안 돼요 공용부분은 취득쇼가안 된다고 아예 안 된다고 법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20년간 앉아있지 말라고. 공원에 앉아있어 2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취득쇼 돼안 돼. 안 돼. 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국가재산 중 행정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공원. 이건 안 된다고 취득쇼가. 그다음에 또안 되는 게 뭐냐면 점유권이요. 그다음에 유치권이요. 그다음에 저당권이요. 이건 취득쇼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유치권이나 저당 점유권은 사실관계 상태를 표상하는 거지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쇼가 안 되는 거고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한다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아침마다 은행 김대리가 오질 않아. 그 그렇죠?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취득쇼가 안 되는 거라고. 이건요. 그래서 잘안 나오긴 하지만, 요게 23회 때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써놓고, 쳐다만 보라고. 요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 집합건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취득쇼가 안 되는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한번좀 체크해 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취득 요건을 한번 봐보게요. 밑에. 자, 아까 점유취득은 뭔뭐여야 뭐 돼요? 여기 보니까, 뭔 뭐였죠? 평온하고, 공연하고, 자주점이야. 요건 옆에다 써놓으세요. 뭐 한다? 어,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증명을 해야 안 해요, 점유자가. 어, 점유자가 증명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점유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추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점유 취득쇼 완성 후 보인가요? 완성을 했어 여기에 여기 완성했죠 의리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이게 가의토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통 시골 사람들은 정이 좀 있잖아요 외지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자기들끼리 그래도 꼭 이렇게 뭉꾸는 게 있어요. 이게, 도시 지역하고 시골의 어떤 차이점은 좀 있는데, 저는 성향은 도시적이 나아요. 시골보다. 시골은 배타적인 게좀 많고요. 또못 잡아먹어서 날리는 경우도 많아요. 극단적이에요, 아 그런 경우가 좀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측량을 했더니 두 평, 세평 나오잖아요. 그럼 시 완성했죠? 그럼 이 친구가 얘한테 뭐라고 하냐, 미안스러우니까, 형님, 그땅 내한테 파세요. 하고 매수제의를 했던 거야. 매수제의를. 근데 안 판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취득시를 주장했던 거야. 이해 돼요? 그래서 얘가 너, 내한테 매수제의했다는 건, 시이취득시를 포기하고, 포기하고, 내 거란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어내 거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는 자주점이 가 아니라 타주점이다 하고 소송이 제기된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시호 완성자가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시호 이익을 포기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자주점이기 때문에 취득시호할 수 있다고 라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혹시 매수 제의 이 글자가 나오면 자주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점유권 박스에 가면 매수 제의가 나와 매수를 제의했다 보인가요? 매수 제의가 되더라도 얘는 뭐다 자주점이지 타주점이가 아니에요. 그럼 취득시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음, 요걸 우리 시험에 한번아두번 아, 냈어요 두번취득시에서 매수 제의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하고 냈는데 어어 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쉼은 잘여런 시험은 안 나올 거야 왜안 나오냐면 이게 주기가 20회 때한번 나왔고요 30회 때한번 나왔어요 이젠 40회 때 나오겠지 그렇죠? 농담으로 두번 나왔던 시험 지문인데 좀 나오기가 어렵다고 라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건 기억해 주세요 파란색 점유는 아까 직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예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포함한다 보여요? 직접 간접 상관 없어요 이게 이제 간접이 뭔지 대충 알겠죠 어 직접 간접 상관 없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20년간 점유는 점유 승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점유를 승계 인정한다 안한다? 인정한다 그 20년간 이라고 할때요 승계가 인정돼요 알겠죠? 인정된다 라고 하는 거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요, 기산점이에요. 기산점인데, 어, 요게 무슨 말이냐면, 기간을 계산할 때, 출발점을 어디로 삼을 거냐, 이게 기간, 기간의 기자, 계산, 산할 때, 계산할 때, 출발점을 어디로 삼을 거냐, 이게 기산점 문제라 그래요.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비란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란 말이야, 여기가 20년이고요. 그러면 을은 시호를 완성했으면 등기를 청구하면 되지만 시호, 취득시호가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취득시호를 모릅니다. 이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죠? 그럼 죠그 여기가 이 사람이 45년째 지금 살고 있다고 근데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취득시호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거꾸로 가요. 이걸 역산한다고 그러거든요. 역산하면 20년 채워지죠. 아 이렇게 20년 되잖아 이렇게 해서도 20년 되죠 중간을 잘라도 이렇게 20년 되는 거잖아 지금 왜취득쇼는 20년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간이 그래서 이때 기간을 계산할 때 예, 출발점을 어디로 삼을까요 출발점을 요걸 요걸 여기서부터 계산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역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판례가 원칙은 임으로 정할 수 없어요. 항상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라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소유자 값이 4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야. 그때는 뭐라고요? 임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건현 시점에서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역산 역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뭐겠어요? 여기에 키워드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원칙은 뭐야 항상 점유를 개시할 때 원래 출발점을 삼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건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갖다 놓은 거니까 자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에만 이무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유취득을 완성했다 하자 자, 20년간이죠 소유의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건을 다 충족했죠 그런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등기를 청구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 등기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럼 등기 청구권이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시효가 예, 완성이 되면 등기 뭐예요? 예, 청구권이 예,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청 채청, 어, 채청이에요. 채청. 아이 차이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안 걸리고 등기 청구권이 채청에 해당되면 10년짜리 소멸시에 걸려요. 그럼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권을 박탈해 버려요. 이게. 그래서 물청과 채청을 구별하는 가장 실리익이 소멸시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혹시 기억날까? 어, 예를 들면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은, 물청에 채청이에요. 채청이죠? 그럼 소멸시에 걸리죠? 근데 매수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말안 했나요? 여기서만 했어. 딴 데는 안 했어요. 거기 전혀. 진짜로. 등기 하느냐, 안 하느냐도 안 했고, 그 미, 매수, 미등기 매수자의 등기청구권이 채청인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되더라도 간접점유 형태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했던 게 있었다고 여기는 했어 내가 자딴 데는 안한 거야 그거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가 안 끝났었구나 그 생각이 뻣득든 거야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채청이죠 자, 문제는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냐가 문제가 된 거야 누구한테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잖아. 을이 점유자가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20년이야. 휴가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내가 20년 가고 있을 때 중간에 갑이 20년 은 같이 살 수는 없어. 이웃에이 사람 이사 갈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쭉 가다가 이사 갔어. 여기가 병으로 바뀐 거야. 소유자가. 얘가 15년, 얘가 5년, 얘는 20년 채웠죠? 잘 생각해봐요 궁금하다 처 하면 얘는 20년인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부터는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하면 병은 뭐라고 할까요? 20년 안 됐으니까 나 등기 못해준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걸 물어봐요 아니야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우린 주인공이 얘라고 점유자 점유자가 20년 채우면 소유자가 여기서 수없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어 얘만 20년 채우면 돼 그럼 이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인가요? 병인가요? 병, 지금은 병이자. 그렇죠? 여기가 소유자가 안 바뀌었으면 누구야? 갑일 거고. 그렇죠? 점유를 개시할 때 갑이었잖아. 20년이 돼도 갑이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병으로.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구야? 병이지. 그래서 이때는 갑이 아니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병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상대방은 시호,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건 어때요? 자, 쭉 왔어. 이갑이 소유자가. 그러다가 오다가, 아직 을이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안한 상태, 지금 넘어간 거야. 그리고 소유자가 바뀐 거야. 여기서 병에게.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약속을 했으니까 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 대해 그 완성될 당시는 여기잖아 그 얘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완성된 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나중에 하면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야. 그럼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은 지금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누구야 지금은 병이야 그럼 시호를 완성해놓고도 을은 시호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소유권 못 갖고 와 얘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갑과 병간의 계약이 깨진 거야 매매가 그럼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소유권이 돌아가죠 그럼 얘는 땡 잡은 거야 왜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야 갑이니까 갑한테 청구하면 되죠 얼른. 제가 알아들으면 좋은데 대화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다음에 등기 전에 요건 팔례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돌아가셔버린 거야. 지금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갑이죠. 근데 갑이 돌아가셔서 병이 상속을 받았다고. 그럼 상속인 병은 새로운 권운이 아니야. 아버지 권리를 물려받은 거지. 이해 돼요? 그럼 이때 어른 병한테 시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속인한테. 상속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게근데요 시험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취득시호는다 조심해야 돼요. 취득시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등기 명인이 파산당했다는 말 보이죠? 등기명의자가 누구였어 여기서 갑. 여기에 갑이 쇼가 완성됐어. 그럼 이런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해 돼요? 근데 갑이 파산당한 거야. 그럼 파산당했다는 건 망한 거지. 파산자는 내 재산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 파산자의 갑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냐면 변호사인 파산 채권자가 관리하면서 갑의 재산을 갑이 빌려 쓴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채권자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누가요? 파산 관제인이. 그럼 을이란 사람은 갑의 재산을 취득시를 완성했죠. 근데 갑한테 얼름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파산 선고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젠 갑 것이 아니오. 이 돼요? 그럼 파상 관제인에게는 요 시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삼자라. 얘가 삼자라. 갑거 그 재산이 아니라고. 아니, 소유자가 망했다니까? 그럼 갑것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파상 관제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요건 기출을 시켰어, 한번. 요건 안 나오고 요건 기출시켰다고. 그래서 요건 팔레들이거든. 그래서 문꺼가지고 요거 팔레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까? 주의, 이렇게. 오다 가다가 한번 들려라고. 어상속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파상관제이는 없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상속인에는 청구할 수 있고 파상관제이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답을 찾기 쉽거든. 이게. 자 그다음에 아까 봐봐. 채청은 채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걸려. 채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어? 얘가 계속 살아, 이 땅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건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 점유하고 있다는 건 행사하고 있는 거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됐죠? 그런데 나중에 점유가 상실됐다 보인가요? 자 여기 봐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상실하는 방법은 뭘까?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잖아. 을은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 등기 청구 채청 소멸시 진행되잖아요.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지. 근데 을이 점유를 상실했다고. 언제 상실해? 이걸 팔았다고 병한테. 병한테 팔아 버리면 을은 점유를 상실한 거라고. 이해 돼요? 그럼 상실하면 을은 시효가 진행된다고 등기 청구권이. 이때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몇 년이 흘러야 돼? 10년이 지나야 의리 가백에 가지고 있었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야. 여기가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요 근래 이 시험은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지문이. 그런데 모의고사에는 간혹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전국 모의고사에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즉시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이 돼요, 그게. 자, 어, 머릿속에 그려보면 돼. 점유자가 시호를 완성시키려고 할때 20년간 소유 의사, 평온, 공연. 그죠? 점유하고 있어야 돼.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어. 점유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꼭 내가 20년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앞사람껏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시호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럼 그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요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근데 점유자가 지금 계속 그 점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호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그러면 시호가 완성된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된다며 그럼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거야?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거기까지 지금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아니 간단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메인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이걸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디급번 요것도 팔레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자,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등기가 안 됐었나 봐.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인데, 얘가 소유자인데, 얘 앞으로 등기가 안된 거야. 그리고 얘가 20년을 채운 거야. 그럼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됐잖아요.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야. 아, 갑이 등기 안돼 있으니까, 내가 원시취득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럼 내가 소유권 아니야? 아니라고. 누구 앞으로 먼저 해야 돼?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 을로 이전등기를 받아와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그런 땅이 많지는 않아 지금은. 다 보통 등기가 되어 있다고 토지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그래서 여기 등기 없이는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미등기 부동산을 요구해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도 뭘 해야 돼요? 등기를 가져와야 예, 취득시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지. 미등기 부동산을 20년간 취득시효했다고 해서 내 앞으로 바로 뭡니까? 그냥 원시취득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해요. 자, 그다음에 빨간색 가 볼게요.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 상당히 잘 나와요. 장년로 나왔긴 했는데 이거. 그다음에 원시취득이라는 거 보이시죠? 예, 승계취득이 아니에요. 물려받는 게 아니라 점유취득자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최초로 어? 원시취득이라는 거고요.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 소유자, 의리 점유자 20년간. 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등기를 갖췄어요. 등기를 갖추면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잖아요 그럼 을은 자기 땅을 자기가 점유하고 사용한 거죠. 그럼 을은 갑에게 뭐예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야. 왜 처음부터 내 땅을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급시켜버리기 때문에 요 소급 때문에 그래요 소급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7번부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7번하고 뒤로 넘겨보면 7번에 1번, 2번 나오죠? 요게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걸 잠깐 쉬었다가 오면 그림을 그려서 내가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거기다 별표시 하나 해주세요. 요게 올해 메인일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고 스피치 해볼게요. 1분간만. 자, 점유취득시오는요. 점유취득시오. 그림요. 그림 그려라고. 머릿속에다가. 점유자가 뭐예요? 20년간 소유사 평온 공연. 그죠? 점유하고 있어야 돼.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승계 모두 인정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라 등기를 꼭 받아 와야 권리를 취득해요. 그죠 그러면 그 채청은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점유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10년짜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때,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하냐가 가장 중요하는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요. 그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 등기를 가져왔어. 그럼 소유권은 언제부터 발생되는 거야? 등기를 할 때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가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점유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죠? 나갔다 오면 모르는 거야, 이제. 응. 갔다 오세요, 이제. 잠깐만.